you <music>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자 오늘부터 에니어그램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본인의 유형을 알아보는 걸로 시작해 볼게요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자기 걸 알아야지 재밌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유형이 뭔지를 아는게 본인 유형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에니어그램 전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게 전혀 없는 사람 즉에니어그램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자신의 유형을 알려면 150개 가까운 설문에 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그렇게 해서 찾아 자기 유형도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정확도가 대략 80% 정도입니다. 그런데 훨씬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물론 정확도는 좀 떨어지겠지만 딱두 가지 질문에만 답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만약 정확하게만 답할 수 있다면 자신의 유형을 알수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답한다는 게 호심자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건 사실이에요. 정확하게만 답할 수 있다면 자기의 유형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질문 들어갑니다.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방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나의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보세요. 1. 나는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2. 여기에서 내 역할은 뭘까? 3.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자 선택하시기 전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한 얘기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게 희망 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나라면 이렇게 할것 같은데 하는 걸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습니다. 어? 나는 어떨 땐 중심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땐 그냥 방관자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뭘 선택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일단 몇 명이 모여 있는가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중요합니다. 나랑 친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전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는 최소 20명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세요.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새 교실에 학생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 상황 비슷한 겁니다. 이때 실제로는 서로 아는 애들도 있죠. 작년에 한 반이었다거나 그런데 그런 친구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다 서로 처음 보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 같은 것도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연령대 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때 선생님이나 교관 같은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학생들끼리 혹은 예비군들끼리 모여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나서는 사람, 안 나서는 사람,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반대로 그냥 한쪽에서 그걸 지켜보거나 혼자서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은 확실히 구분이 가죠 나머지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상황에 따라서 나서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하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왠지 책임감이나 의무감 같은 게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임감이나 의무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나서는 사람은 당연히 1번이겠죠 안 나서는 사람은 3번일 테고요. 그리고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강한 사람은 2번인 겁니다. 자, 자기가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바로 선택을 해 보세요. 자, 이번 질문 한번 더 보여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방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나의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보세요. 1. 나는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2. 여기에서 내 역할은 뭘까? 3.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대하는 나의 반응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A. 잘 되겠지 뭐 B.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보자 C. 어휴 속상해. 성질나 짜증나 등등. 자이 질문에도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라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별 문제 아니면 그냥 잘 되겠지 하지만 심각한 문제라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답을 해야 되냐? 헷갈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제는 누구나 부딪히는 그런 문제예요. 흔한 거란 얘기죠. 예를 들어 학생이라면 이런 겁니다. 시험을 못 보거나 친구랑 다투거나 뭐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아기 엄마라면 밤에 잘때 애가 울어서 깬다든가 직장인인데 지난번 산 주식값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정도의 문제예요 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받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에 부딪혔는데 내 반응은 남들에 비해 좀 이런 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답을 결정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먼저 감정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죠 밤에 자다가 애가 울어서 깼어요 엄마가 어휴 또 울어 어떡해 아우. 이런 반응이죠 그런데 아빠는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거죠. 아, 우리 차라리 4시간씩 번갈아 잘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감정을 끊어버리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차분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감정을 드러내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화가 났다거나 슬펐다거나 괴롭다거나 하는 걸 드러내고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두 가지 반응은 분명히 구분이 가죠. 자, 본인이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가 원래 그런 거지 뭐 하면서 대충 재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먼저 두 경우는 어쨌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걸 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는 생각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야넌참 걱정 같은 게 없는 사람 같아 이런 소리 많이 듣는 분이라면 A가 답일 가능성이 크고요 잘 되겠지 뭐 이겁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일단 자기 감정을 드러내서 남들에게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C가 되는 거고요. 오히려 자기 감정을 억누르거나 배제해버리는 사람이라면 B가 되는 거예요. 자, 본인이 이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으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쪽에 좀더 가까운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쪽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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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질문이 다 끝났고요. 답변 다 하셨죠? 결과 나왔습니다. 여기서 1A란 첫 번째 질문의 답이 1, 두 번째 질문의 답이 A라는 걸 뜻하고요. 이하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1A, 첫 번째 질문에 1을 선택하고 두 번째 질문에 A를 선택하신 분들 7번입니다. 잘 노는 사람이라고 랬죠 재밌는 것만 찾는 사람, 쾌락주의자라고 했습니다. 1B, 첫 번째 질문에 1을 선택하고 두 번째 질문에 B를 선택하신 분들 3번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랬죠 실용주의자입니다. 1C, 8번입니다. 터프한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도전자 그렇게 얘기했죠? 2A, 첫 번째 질문에 E를 선택하고 두 번째 질문에 A를 선택하신 분들 2번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 이타주의자라고 있습니다 2B, 1번입니다. 깝깝한 사람, 고지식한 사람, 원칙주의자입니다. 2C, 6번입니다. 좀 난해한 캐릭터라고 했죠? 다정다감하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회의주의자 라고 했습니다. 3A 첫 번째 질문에 3을 선택하고 두 번째 질문에 A를 선택하신 분들이죠. 9번입니다. 순한 사람, 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 귀차니스트, 평화주의자입니다. 3B 5번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 너드,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3c 4번이에요 특이한 사람 독특한 사람 탐미주의자 라고 했습니다자 이렇게 오늘은 자신의 유형을 알아봤고요 답을 보시고 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느끼신다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셔서 각 문항의 세 가지 답변 중 원래는 하나만 고르셔야 되는 건데 두 개를 선택해 보세요 두 문항 모두 그렇게 하시면 가능성 있는 유형이 네 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그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납득이 안되면 일단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유형이 무언지 아무리 남이 뭐 이거다 저거다 해도 본인이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모르는 거란 얘기예요. 유형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 이거 진짜인데아 내가 몇번 유형이었구나 하고 불현듯 깨달음 같은 게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자기 유형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